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근육을 한번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데요. 음, 여기 광대뼈, 광대뼈 뒤쪽으로 뒤쪽으로 쭉 가면 이, 이쪽으로 이렇게 큰근육 저작근이 아래턱과 위턱을 딱 붙잡고 있죠. 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만져봅니다. 이렇게 피부를 살살 만져봐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이거를 꾹 눌러봅니다. 이렇게 세게 깊게 누른 거지, 세게 누른다기보다 깊게 이렇게 눌러보면 어느쯤에 가면 어이 부분이 좀 아픈 느낌이 좀더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가 덜, 좀 울퉁불퉁 덜컥덜컥 좀더 심하게 뭉쳐있는 곳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꾹 음,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부분의 근육이 특별히 더 뭉쳐있다. 뭉쳐있는 근육은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뭉쳐있는 근육 사이에는 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울퉁불퉁한 게 근육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요. 그런 물질들이 쌓여서 여기가, 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쪽을 보면 귀 아래쪽에 턱이 각진 곳 있죠? 거기에서, 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귀 아래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으퉁으퉁 덜거덕덜거덕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거를 꾹어 누르면 엄청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근육은 바로 턱을 애클,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이귀 구멍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봅니다. 아, 벌리면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퍼뜨리고, 꾹 눌러서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입을 아, 벌리면 여기가 뼈가 이렇게, 아, 뼈가 만져지죠. 아,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전 여기가 아프네요. 여기를 안 풀었군요. 아, 여기도 눌러서 고여있는 것을 퍼뜨려서 풀어줘야 됩니다. 어우, 여기 상당히 아프네요. 아, 혀도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보면, 혀가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이쪽 근육도 이렇게 만져보다보면 아픈 곳이 있어요 혀도 큰 근육이잖아요 여기가 또 경직됐으면 뒤로 쉽게 잘 말리겠죠 그래서 이 근육도 충분히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렇게 여기 쇄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귀 뒤쪽으로 올라가는 이 근육 여기를 이렇게 만져봐서 아프다 그럼 역시 풀어줘야 합니다. 가볍게 만져서 풀어주고 또이 쇄골에서도 이 근육이 붙어있는 곳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만져서 계속 풀어줘야 합니다. 또 하나 하자면 이렇게 깍, 깍지를 껴서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있죠? 그중에서도 이귀 뒤쪽에 여기 홈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딱 잡고 머리를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러면 어딘가 아픈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목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 놀고 있을 때 그때는 뭘 하든지 간에 여기를 풀든 여기를 풀든 여기를 풀든 계속 풀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근육들이 부드러워져서 코골이를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창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